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부동산 고민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 제가 시원하게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못보신 분들은 위에 네임택에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꼭 끝까지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댓글에 고민들이 많이 달려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또 달린 질문,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이 질문자의 질문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를 준 집이 인테리어가 잘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전세계약 만료이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 3, 4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임차인은 더 살고 싶어하고 재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권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을 쓴다면 쓰는 입장에서 또 금액조정도 얘기를 할것 같은데 지금 시세가 2억 정도 빠졌나 봐요. 2억 빠졌다. 할것 같은데 이거를 임대인이 맞춰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전세 만료일 2개월 이내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권을 다음번 계약에 다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 세입자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에 세입자 보증금 조정 추가 갱신청구권까지 보존 이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요즘에 전세가가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예전이랑 달라요. 전세가가 막 오를 때는 그거를 이 세입자가 그 많은 보증금을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딱 2년만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5% 상한까지만 정해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게 했던 그 제도인데 지금은 전세가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추가로 더 내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느냐고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상승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너무나도 유리했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조정까지 들어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네. 계약행시청권 쓰는 거는 오케이. 근데 계약행시청권 쓰면서 보증금 2억 낮추고, 낮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대인이 고르시면 돼요. 나는 계약행시청쓸 거면 1억만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계약행시청권 쓰면서 금액 조정까지 할 권리가 임차인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약이니까. 자. 기존에 생각해보자고요. 이계약행시청권은 기존 보증금에서 상한 5%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이상의 보증금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기본 보증금 밑에까지 내려가는걸 정하는 이거를 방어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거 금액까지 밀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계약된 시정권 쓰면은 인하되면 5%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하락된 금액 이하로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게 논리상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이이 이 금액이 낮아졌으면 요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약된 시정권 쓰실 거예요? 쓰실 거면 제가 보증금을 이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세입자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계약갱신청권을 못받아 들일테니까 신규계약으로 새로운 보증금으로 하시죠. 라고 하세요. 네. 왜? 지금 계약갱신청권을 쓸지 말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만약에 이 지역이 주변에 입주장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더 내려갈 위험성이 있다면 만약에 옆에 입주장이 벌어졌어요. 신축이 더 좋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질문자의 아파트보다 신축이 더 좋잖아요. 근데 신축이 전세가가 한 1억 이상 더 빠졌어요. 그러면 이계약된 신청권을 쓴 계약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을 3개월 이내 돌려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임차인을 구해놓을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3개월 이내 나갈 거를 요청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말고 2억을 낮춘 새로운 신규계약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안 그러면 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 금액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실 거면 내가 지금 2억 떨어졌지만 1억만 쓰세요. 1억만 내릴게요. 뭐 1억 5천 내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신규 계약해서 더 오래 살 거를 생각하면 세입자가 유리하겠죠. 사실 전세가가 떨어지면 계약갱신청권 잘안 써요. 지금도 이 이전 정권에 올라갈 때는 계약갱신청권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이 떨어지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전세가 떨어졌다 보니까 계약갱신청권을잘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요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요구 웬만하면 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만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규계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쓰려고 하겠죠. 네.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입자가 요구를 하실 겁니다. 계약갱신청권 쓰면서 2억 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좀그 3개월 이내 이사갈 요량으로 계약갱신청권을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 이걸 막아, 막으셔야 아, 이 막으셔야 아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아이 계약갱신청권을 쓰면서 지금 이, 지금 이 시국에 전세가가 떠, 떨어지는 상황에 계약갱신청권을 쓴다고? 이걸 왜 쓸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전세보증금을 이만큼 지금 시세대로 맞출 거면 신규계약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임대인은 아셨죠? 제가 말을 좀 약간 어렵겠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거 영상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더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계약갱신청권을 쓰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까지 낮출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둘이 합의된 금액에서 계약갱신청권을쓸수 있다. 이 내려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음, 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행시청권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지금 내가 지금 임대놓은 주택의 주변지 상황, 전세가가 많이 빠질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이런 하락기에는 정상적으로는 계약행시청권을 안 씁니다. 나중에 쓰려고 묵혀놔요. 근데 지금 쓰면서 보증까지 낮춘다라는 거는 본인이 얼마 뒤에 빨리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보통 2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년 뒤에 내집 마련할 건데. 내 집만 할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올것 같은데 그럼 하겠다 그러면 계약 시충을 쓰는 거거든요 그때 돼서 나가려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크게 되면은또 3개월 이내에 뭐 5억이든 7억이든 만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지금 전세가 내려간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까지 뭐할 권리는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신규 계약으로 몰고 가시는 게전 맞다 보증금 이렇게 내려가서 맞춰 주실 거면 신규 계약으로 몰고 가라 이렇게 좀 솔루션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번째는 좀더 이렇게 쉬운거예요자 말씀드린대로 이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지금 이 묵시적 갱신 가면은 나중에 계약갱신 조건 또쓸수 있어요 또쓸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묵시적 갱신이 말이 이전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간다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가는 계약인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니까 이 상태에서 금액 조정 요청하면 묵시적 갱신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조정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시점부터 신규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전, 이 새로운 계약서 쓸때 신규 계약으로 보는 거고 이 이전은 묵시적 갱신 기간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금액 조정할 을요청 권리는 없다는 라 거예요. 계약갱신 시정권에서 금액 조정, 상한은 정해져 있으나 상한은 정해져 있으나 밑으로 내리깔라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네, 이두 가지 기억하세요. 묵시적 행시도 마찬가지 전세가 조정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행시청권도 내려서 계약행시청권 받아들일 의무 없습니다. 이두개 알고 임대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예, 네, 끌고 가시면 돼요. 무작정, 뭐, 그냥 고지고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꼬아놨기 때문에, 네, 또 바뀌고 또 바뀔 상황이 많으니까 반드시 이 중요한 일 앞전에는 이런 것들을 꼭 상의하시고 물어보시고 나서 새로운 계약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특약사항에 다 넣으셔야 돼요. 계약갱신청권을 쓰는 계약이다, 상생임대인을 쓰는 계약이다, 다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더 추가 조언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전세를 준 집이 실거주를 만약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 같은 때는 비과세도 2년 거주라는 기간이 있겠지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넘어가서 10억이 넘어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 거주 기간이 40%의 비율로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라는 것 어차피 연장할 거면 챙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상생임대인이라는 거를 쓰고 가셔야 돼요. 왜?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럼 상생임대인이라는 거를 쓰시고 에, 신규계약을 맞, 맺어서 2년 동안 맞추시면 지금 한시기간에 있으니까 한시간에 있으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좀더 임대인들이 유리한 면을 조금이라도 챙겨갈 수 있는 네, 그런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질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다 내가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어, 이거는 이게 맞나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이 하단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동산 고민이나 뭐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어도 좋고요 지역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질문을 남겨주세요. 영상마다, 예, 영상 보실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아, 놀라무동산이 댓글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구나. 그럼 내가 오늘 영상은 봤는데 내가 이렇구나. 아무 영상이나 댓글 다세요. 그럼 그중에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답변이 초반에 약간 이,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게 워낙 좀 꼬아져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안 되신 분은 앞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성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 위에 있는 네임택 클릭하시고 한번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 2시 반에서 약 1시간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진행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입지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종목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작은 자본으로 큰시세차익을낼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강의 신청도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들으시면 자, 여러분들은 강의 들으신 거에 수천 배는 예, 이득이 되는 제가 전략들, 남들은 잘 모르는 예, 숨겨진 전략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에, 이렇게 어, 보시면은 가입버튼 있죠? 여 가입버튼. 요거 누르시면은 제가 그, 재생 목록에 보면은 멤버십 전용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의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또 영상에 업로드 되니까 예,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댓글 계속 남겨주세요. 제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